4보일래 부처님 기도 공독하겠습니다. 정구업진은 <목소리>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오박내외언이 제신진은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짐이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짐이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짐이사바.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 독수지, 원의 열의 진실을, 계법장진어누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마라다묘법연화경 어, 어, 어, 경법탑품 중에서 그때 부처님 앞에 절보탑이 나타나니 높이가 이말리요 가로세로가 각말리식인데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렀다. 그때 법배탑 속에서 그음성이나와 찬탄하여 말하되 거룩하시어라거룩하시어라 석가모니 거룩하시어라,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지혜로 보살을 가르치시는 법이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나왔으며 또계속에서이한 음성을 내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이 예, 보배탑 속에는 열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난 세상의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과 쓴게 세계를 지나가 세계가 있었으니 보정이라 이름하였으며 저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어 이름을 타보라 하시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이 내시 보살도를 닦으실 적에 근 서원을 세우시기를 만약 내가 성불하고서 열반에든뒤 시방세계에서 묘법연화경서라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탐묘가 묘법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타나서 증명이 되며 거룩하시어라 하고 찬탄하리라하셨느니라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서 열반에 드시려는 때에 임하여 하늘과 사람들 대중 가운데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열반에든뒤 나의 전신에 공양드리고자하 거든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세울지니라 하시느니라그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시방 세계 곳곳마다 만약 묘범 연화경 설하는 곳이 있으면 저 법의 탑이 반드시 그 앞에 소사 나오고 자신이 탑 속에 계시어 찬탄하시되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하시느니라 대우설라 이제 탑을 열의 탑이 묘법 연화경 설하시는 것을 들으시고자 하여 땅에서 소사 나와 찬탄하시되 거룩하시어라 거룩하시어라 하시느니라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모든 분신불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지에 앉으심을 보시고 또 모든 분신불이 다 한가지로 보배탑을 열고자 하심을 들으시고는 고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허공중에 머무르시니 일제사부 중이 일어나서서 합자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다보여래께서 보배탑 속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않으시고 선정에 드신 것 같음을 보았으며 또 가루카시어라 가루카시어라 석가모니불께서 개인 무법연하경을 도다. 나는 묘복연화경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때 사부중이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 껍전의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미중이를 찬탄하고 하늘 보배꽃 무더기로 다버불과 석가모니불 위에 흩었다. 그때 다버불이 보배타 가운데서 자리에 반을 나누어 석가모니불 께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석가모니불이 시호의 자리에 앉으소서 즉시에 석가모니불께서 그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반의 자리에 결과보자 하시고 앉으시었다 그때 태중이 두여에께서실보탑 가운데 사자자의 결과보자 하시고 앉으심을 우러러보았다 묘봄연화경 종지용 출품 중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바세계 3 4 0 0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되고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한꺼번에 솟아나왔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몸에 다 금빛이 오30 이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있었다. 이 보살들은 먼저부터 모두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문 예불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이 많은 모살들이 모두 땅을 헤치고 솟아나와서는 각각 허공중에 머물러있는 실보모 타반에 계신 다보혈에 와서 검은잎을 처소에 나아가 두 세종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또한 각각 보배나무얼에 서자자 위에 앉아계신 모든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도 다 예배드리고서 오른쪽으로 세원씩 돌며 합자하고 공경하여 모든 모살의 여러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있어 기쁜 마음으로 두 세종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사부대중이 또한 주님의 위신력을 힘입어 이많은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의 돌을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이들 보살대 중 가운데 내 영도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상행이라 이름하고 둘째는 무변행이라 이름하며 셋째는 정행이라 이름하고 넷째는 얼립행이라 이름하였다 이네 보살은 그들 물이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도자였는데, 대중 앞에서 각각 함께 합장하고 석가 문이 불을 우러러 보며 문안 내려 여쭈었다. 그때 세종께서 미륵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이제 이 대중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아일다야 너희들이 예적부터 지금까지 하지 보지 못한 땅을 짓고서소산나오니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아승기 모든 대보살들은 내가 이 사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 마음을 저복받고 도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많은 보살들은 다이 사바 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경전을 녹송하고 통달하였으며 생각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따야의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많은 말하기를 싫어하고 항상 고요한 것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시도 쉬는 일이 없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하늘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온갖 것에 관림없으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 밥을 좋아하고 의심으로 정진하여 위없는 지혜를 구하느니라 그때 미륵보살과 무수한 모든 보살이 마음에 의혹을 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인지라 괴이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였다 혜중께서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한량없고 거지 없는 많은 아승계 대보살들을? 교하시어 가장 높고 원전한 깨달음에 머물게 하시었을까? 이리하여 그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어 열애께서 태자로 계시다가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사 가장 높고 원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사운데 세존께서 이런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으셨나이까?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어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하시어 마침 네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많은 대보살의 무리 들을 가려 어떤 사람이 천만겁 억 동안 세마여 해야려도 다할 수 없어 그밴들이도할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한량없고 그지없는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으며 보살도를 성취하고 항상 범행을 닦았나이다. 법엄연화경열의 수량품 중에서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여러 선 남자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성실한 말을 믿고 깨쳐야 하느니라,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성실한 말을 믿고 깨쳐야 하느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의 성실한 말을 믿고 깨쳐야 하느니라 이때 보살 내중이 네 미륵보살을 대표로 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오나오근데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정코 부처님 말씀을 믿어받겠나이다 이렇게 세번사례고서 다시 아뢰였다 원하옵근데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정거 부처님 말씀을 믿어봤겠나이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이 세번 청하고도 그치지 않고 다시 청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자세히 열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수라들은 모두 석가무니 불이 석가족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이 앉아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아 내가 사실로 성부한 안지는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백천만억나유타 겁이 지난 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3 0 0대천 세계와 그 중간에 미진을 떨어뜨리지 않은 삼천 대천 세계를 모두 부서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진 하나를 일겁으로 하여 계산한 시간일지라도 내가 성불한 후로 지내온 겁수는 이보다 더 지나가게 배천만억나 다 성기 겁이니라. 이때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법하여 교화하였으며 또한 백천만억나요타 승기사는 세계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여 있게 하였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저소에 오면 나는 부처의 눈으로 그의 믿음과 정진과 생각과 선정과 지혜의 근성이 종명한가 노도난가를 관찰하고서 그를 제도할 만함에 따라 응하느니라 여러 곳에서 이름을 달리하고 수명이 길기도 하고자 기도함을 보이며 나타났다가 열반에들 기도하고 또 갖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여래가 중생들이 낫고 작은 법을 좋아하며 복덕이 얇고 번뇌장이 무거운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젊어서 주가하여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노라 말하거니와 사실로 내가 성불한지는 이렇게 오래되었나니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여래가 연설하는 경제는 다중생들을 제도하여 탈퇴하기 위한 것이니 혹은 자기 몸을 말하고 혹은 다른 몸을 말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고 혹은 다른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 일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일을 보이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어떤 까닭인가 열래는 실상과 같이 삼계의 모양을 알고 보나니번뇌를 일으켜나고 죽음에 빠지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나고 죽음도 없고 일반에 드는 것도 없으며 또한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으며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서 삼계종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 같이 않나니 이런 일을 열래는 밝게 보아 자고가 없느니라 다만 모든 종생이 각가지 성질과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행동과 각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까닭으로 그들에게 모든 성근을 내게 하기 이 위하여 여러 가지 인형과 비유와은 서로 각 가지 법문을 설해서 부처님 일을 지어나가되 잠시도 쉬는 일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지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기 겁이요왕 성몸을 넣어서 며라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 선남자들아 내가 옛적에 보살도를 행하고서 이룩한 수명도 아직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말한 겁수의 갑자리나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 사실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건만 묻는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에 들겠노라 하나니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어떤 까닭인가 만약 열애가 우리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박덕한 사람들이 성근을 심지 않고 빈궁 하천하면서도 오욕을 탐착하여 허망한 생각과 간사한 소견에 그물이 할까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기를 비구는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니라 하나니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을 지난다 하여도 혹은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까닭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모든 피구들아 부처님 만나 배웠기는 어려운 일이니라 하나니 이들 중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 배웠기를 가랑하여 문득 성근을 심는 까닭으로 열애가 사실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고만 열반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노선남자들아일체 부처님 연애의 교법은 다이와 같나니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나무 삼계 지점 보정정토 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 묘봉연화경 중에서 거룩하고 희유하신 삼계 지존 보정정토 다보여의 부처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일에 거주하는 생 입니다. 삼계의 지존이시며 수많은 본화 보살님을 교화하고 계시는 다보여의 부처님 미래제가 다하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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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늘 경전읽고 다라니하고 염불하는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청정하고 맑은 무량광명 놓아주시어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한계의 지존이신 다보열의 부처님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해 주시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계와1 3계를잘 지키고 팔정도 측명연부라는 착한 사람 되길 발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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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한 개지 좀 보정 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불다 보여래 다보여래 불이 보여래불보여래 불이 보여래불다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다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보보여래불보보여래불 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다보여다보여다보여 <목소리> t a b l y o r level. d o u b l y o r level. Double your level. d o u b l y o r level. d o u b l y o r level.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b l e o y o r b l e o y o r b l e o y o r b l e l t a b l your level. d b l your level. d b l e your level. Double your level. d b l your level. d b l your level. d b l y o r l b y o l e e b y o l e e b y o l e e b y o r l b y o l e e b y o l e e b y o l e e b y o e l Is our boy your a l e i our boy y a l e i our boy y o u able. a b o y y a l e i our boy y a l e i our boy y a l e o boy a b a b o y a l e o boy a l e o boy a l e o boy b a b o y l e o boy l e o boy l e o boy b Taboy or able, e a boy or able, e a u boy or able, e a boy or able. Taboy b l e a boy b l e a boy b l e a boy b l e a b o y b l e a boy b l e a boy b l e a boy b l e a b o y b l e a boy b l e a boy b l e a boy b l e 다보여래 불이 보여래 불이 보여래 불이 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불보여불 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보보여레 <목소리도> t a b l y o r level. d o b l y o r level. d o b l e your level. d o b l y o r level. d o b l y o r level. d o b l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b y o r e l 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보여래불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t a b l your l e e l d o u b l your l e e l d o u b l your level. d o u b l y o r level. b y o l e e o u b y o l e e o u b y o l e e o u b y o r e b y o l e e o u b y o l e e o u b y o l e e o u b y o r e b y o l e e o u b y o l e e o u b y o l e e o u b y o r e 다보여래불보여래브리다보여래불보여래브다보여래불보여래브리다보여래불보여래브다보여래불보여래브리다보여래불보여래브보여브다보여브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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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보여래불 다보여래 불이 보여래 불이 보여래 불이 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보여래 <목소리가> 다보여래 불이 보여래 불이 다보여래 불이 보여래불다보여래불타보여보여래불타보여보여래불타보여보여래불다보여래불보여불보여래보보여보보여보여래불보여래불보여래불불 t a b l y o r level. d o u b l y o r level. d o u b l your level. d o u b l y o r level. b y o r e e o u b your e o u b y o r e o u b y o r e b y o r e o u b y o r e o u b y o r e o u b y o l e o b l e o u r e o u b y o r e o u b y o r e 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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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여래불다보여레불다보여레불다보여레불다보여레불다보여레불다보여레불다보여레불 <sweak> 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다보여래불보여래보여래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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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여래불, 일다보여래불, 일다보여래불, 일다보여래불. 다보여래불, 일다보여래불, 일다보여래불, 일다보여래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와징견일체무여여불자고활심기명정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타시조겨농계공도일최고익살이자색불이공공불이 백즉시공공작시색수상인식력부여시 다리자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 무물감시고공중무생무소상인시무한의비설신의무색성향미적보 우한계 내지 무의식계무무명령무무명지 내지 무노사형무노사진무구진멸도 무지형무등의무소듣고보리살타 반냐바라멜타고심무가에무가에고 유공포월리전도몽상구경열반함세제불에반야바람밀타고득언육따라삼역삼보리오제반야바람밀타시대신주시대명주제무상주시무등등주능제일최고지실불호살반야바람밀타주작살주아재아재바라아재바라승아재무제사바 a j e a j e Bara, a j e Bara s a n g a Aja Mujis a b a a j e a j e Bara, a j e Bara s a n g a Aja Mujis Abh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